안녕하십니까 주민의 헌법의 박준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기본권 관련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 양심, 그럼 양심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헌법에서 쓰이는 양심 또는 법률에서 쓰이는 양심이라는 말은 한 마음과는 달라요. 헌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동일성이 훼손된다고 생각되는 내면의 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신, 신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법관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라돼 있을 때 그렇지 법관이 선한 마음으로 재판해야지 이게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 또는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의 신념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더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차, 선한 마음을 가진 병역 거부자고 나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비양심적 군 필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착한 마음 나쁜 마음 할때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교회 관련된 논쟁이 되고 있죠 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냐 없는 것이냐 분명히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걸 침해하는 게 아니냐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침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고 그 신앙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가 있고 신앙을 전파할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정만 모든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공공리나 공공의 안전지설를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이 종교의 자유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해석되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 부분, 그부분에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그 신앙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국가가 필요하다면 은예외 뭐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지 신앙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이런 부분은 할수 없습니다. 라고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의 규정이 되있면할수 있습니다. 네, 주민의 헌법은 오늘 아니, 여기까지인데요. 음.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네. 컷한번더요 주민의 은꼭 오늘. 알았어요, 할게. 알았어. <웃음>